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오버스윙을 교정하는 방법, 지난 시간은 그립의 압력점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오늘은 골반을 이용해서 오버스윙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버스윙 나오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립을 잘못 잡으시거나 그립의 힘이 잘못된 곳에 들어가거나 혹은 골반의 움직임이 잘못돼서 오버스윙이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되냐? 바로 지나치게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꼬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상체가 회전을 할때핫 골반은 버텨주고 그러면서 어깨 회전의 양과 허리 회전의 양이 서로 달라지면서 나오는 그 꼬임이 바로 거리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지 않으신 분들마저도 오른 양쪽 골반을 최대한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요. 자 근데 왼 어깨는 턱 밑까지 집어넣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또 이렇게 쭉쭉 밀면서 어떻게 돼요? 골반이 점점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서 마지막에 회전이 들어갔을 때 몸이 이렇게 쉽게 뒤집혀지게 되고 몸이 활처럼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상체가 들리면서 클럽이 넘어가요. 이런 잘못된 백스윙 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발의 바깥쪽에 실려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른발 바깥쪽에 있고 골반은 옆으로 삐져나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자, 다운스윙은 뭐 배워요? 힙 슬라이드 배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면서 공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임팩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요 자, 그럼 골반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바로 버티지 말고 돌아줘야 됩니다 오버스윙이 그립을 내가 제대로 잡고 있고 골반도 밀리지 않는데 오버스윙이 나온다라는 거는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골반을 버티면서 어깨 회전을 하면서 그립을 제대로 잡는데 회전량이 많아서 오버스윙이 나오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골반을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셋업 제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체중은 발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발 전체라는 건 왼발, 오른발이 아니라 발가락과 뒤꿈치 쪽을 이야기합니다. 팔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들어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클럽은 탁에서 반대편 쪽으로 갔다가 내 몸의 뒤쪽으로 가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내 골반도 몸의 뒤쪽으로 내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빠져주면서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더라도 오른발의 뒤꿈치 그리고 오른발의 안쪽에 체중이 실려주는 이런 백스윙탑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면 은 오버스윙하고는 전혀 없는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오른발 의 안쪽에 체중이 걸리게 오른쪽 골반을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 스웨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골반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체중도 몸 안에 잡아놔서 다운스윙 때 바로 왼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체중이동도 훨씬 쉽게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잡혀있게 되니까 백스윙 탑에서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너무나 쉽게 오버스윙이 교정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왼팔을 굽히면서 그립을 잘못 잡으면서 하면 은 충분히 오버스윙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립을 잡는 압력점 그립의 어느 부분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과 이 내용은 함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백스윙에서는 그립의 아래쪽에 힘을 주면서 하체를 버티면서 골반이 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오버스윙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립의 끝쪽에 힘을 주고 그립을 잡으시면서 오른골반이 살짝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빠져줄 수 있게 회전을 해주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짧은 백스윙이 편하게 나오고 왼팔도 훨씬 더 전부 다 쉽게 뻗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오버스윙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버스윙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왼팔이 굽어지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그립 잡는 법, 왼팔 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골반 잡는 법까지 하신다면 라은 백스윙 때 몸이 스웨이가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오버스윙이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치실 때나 아이언을 치실 때나 항상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버스윙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은 전보다 훨씬 더 골프를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훨씬 더 이쁜 폼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버스윙을 막아주는 골반의 움직임 오른 골반을 백스윙 시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뒤로 빼면서 움직여주라는 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먼 프로였습니다.